네, 농장 사기 상편에 이어 하편인데요. 대판 싸운 얘기 제가 해드린다고 했죠? 하... 정말 그 돈을 받아내려고 제가 안간힘을 썼습니다. 몇 번을 찾아갔는지 몰라요. 그 제가 옮긴 집하고 그전 집하고 거리가 굉장히 되거든요. 농장은 세 단계로 있습니다. 그 아저씨가 슈퍼바이저였고요. 슈퍼바이저 위에 컨트랙터가 있고요. 컨트랙터 위에 농장주가 있습니다. 슈퍼바이저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일을 주는 겁니다. 하,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. 제가 번 돈, 간 얼마, 한백몇 백 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. 근데 그 돈을 안 주는 거예요. 주는 날이 돼서 이제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. 돈을 못, 주, 못 준대요. 아니 왜? 내가 일을 했는데? 일한 거는 줘야지. 그 돈도 안 주겠다는 말은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 아저씨랑 싸웠습니다. 아니 왜안 줘요? 아니 제가 사인한 건 480% 그 디포짓에 대한 것만 안 받는다고 했지. 일한 것까지 안 받는다는 내용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아저씨한테 그거를 따졌습니다. 아니 일하는 돈까지 안 준다는 얘기는 없지 않냐. 그 종이를 잘 한번 보자 했더니 아저씨가 아, 아, 아니라는 아 거예요. 못 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컨트랙터를 무작정 찾아갔어요. 그 앞에 집에 살았거든요. 그 영어 잘하는 친구를 데리고 찾아갔습니다. 근데 그 컨트랙터가 없는 거예요. 어디 갔냐 했더니 그 컨트랙터는 골프치고 도박하고 그러는 사람인 거예요. 중국사람. 없는 거예요. 집에 아예 없었어요. 그래서 아 다음에 다시 오자. 저녁에 온다길래 며칠이 흘러서 다시 갔어요. 저녁에 갔습니다. 밤한 9시쯤? 그때쯤 갔어요. 근데 또 없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이제 사는 한국 친구가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아저씨네 집에 같이 살았던 여자애가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컨트랙터가 오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. 그러면 내가 당장 오겠다.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며칠 있다가 그 친구들이 연락을 줬어요. 컨트랙터가 온것 같다. 차가 있다.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영어 잘하는 친구를 또 데리고 갔습니다. 갔는데, 어이가 없지. 안 만나주는 거예요. 아, 이걸 어떡하나. 아저씨를 또 찾아갔어요. 아저씨를 찾아가서 그 컨트랙터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. 난꼭 만나야 되겠다. 라고 했더니, 아저씨가 내가 못 준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컨트랙터가 안 주겠다는 걸 어떡하냐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아저, 아저씨가 도움을 안 주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하고 대면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컨트랙터한테 직접 듣지 않으면 못 믿겠다 라고 해서 다음에 또찾아갔습니다 진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어요. 한세 번을 노크를 했어요. 컨트랙터에게. 대망의 세 번째 때 그렇게 안 나오다가 대망의 세 번째 때 방에서 나왔습니다. 나오면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crazy fucking t i m e 이라 정말 <웃음> 소리 지르면서 야 진짜 속으로 컨트랙터가 돈을 안줬구나 돈을 안준게 컨트랙터가 맞구나 그 아저씨 슈퍼바이저가 하시는 말씀이 맞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 3초 정도를 진짜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왔냐 라고 얘기를 하는거예요너왜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, 그랬더니 그컨트랙터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나는 돈을 다 줬다 돈 관리하는 사람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돈 관리하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야 내가 돈다 줬잖아 어떻게 된 일이야 돈다 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건 어이가 없어서 또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. 무슨 소리냐. 나는 돈을 못 받았다. 백몇 불을 나는 아직 웨이지를 받지 못했다.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 슈퍼바이저 오라고 하라고 자꾸 슈퍼바이저가 왔어요. 졸지에 3차 대면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왔는데 보자마자 막 쌍욕을 하면서 뭐 한국말로 치면 개 막 이러면서 뭐 요구를 하는 거예요. 너 무슨 돈을 안 줬냐고.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뭐 종이에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그 돈을 안 줬다.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이제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.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. 너 그러면 너가 사인을 하지 말았어야지.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그래 좋다. 내가 사인한 거는 디포짓에 대한 480불을 받지 않는다고 한 거지 일한 것까지 받지 않는다고는 안 써있다. 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. 그랬더니 그 컨트랙터가 하는 말이 얘돈 주라고. 왜그돈안 줘가지고 이날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. 어막 쌍욕을 하면서 너얘돈 줘? 돈 주면 끝날걸. 왜 안줬냐고.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거예요 됐지? 돈 받아가. 하고 들어가는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고맙다고. 그러고 이제 나와서 아저씨한테 그랬어요. 아저씨 컨트랙터가 안준거 아닌데 왜 저한테 안, 돈을 안주셨어요? 이렇게 저를 왜 힘들게 하고 여러사람을 힘들게 해요?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는 말이 돈 주면 될거 아니냐고 <웃음>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돈도 잘 받아오고 했습니다. 정말 여러분 당당해져야 됩니다. 영어를 못하더라도요. 당당하게 자기 할 말은 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. 특히나 외국생활은 할말을 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. 그때 당한 것과 정말 쌍욕을 들어가면서 컨트랙터를 만나고 그 일이 진짜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고 타지에서 정말 무서울 법도 한데 너무 힘든 일이었고 고통스러웠던 일이었어요. 여러분들에게는 다 좋은 일들만 생기시길 바라고요. 또 즐거운 또 농장 생활하면서 또 즐거웠던 시간도 있었거든요. 내 네, 맛보기로 또 이제 마지막 날 오렌지 피킹 그 아저씨네 농장에서 마지막 오렌지 피킹을 하면서 친구들과 정말 무슨 돈이냐 어? 오렌지 피킹에서 얼마나 벌겠다고 그냥 놀자 라고 해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면서 놀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같이 사는 친구들과 오렌지밤에 가고 있어요 일하러 가고 있습니다 음음음. 근데 하늘 진짜 하늘 좀 하늘 좀 하늘 좀 봐봐 야.